안녕하세요. 동경환 의원 유승선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어. 원장님,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보통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종종 성인분들에게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다른 만큼 예후나 그 외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나 예후적인 측면에서 소아와 성인과의 차이는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름은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저희가 통칭하는 성인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인 연령 기준과는 조금 상이하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대개 3에서 7세의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반증의 성인 환자는 사춘기부터의 연령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장님, 증상이나 양상에서는 성인과 소아에 상관없이 붉은 반점이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주로 생각하시는 차이점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수 있다고요? 네, 먼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생기는 원인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정확한 원인이나 병리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자반이 처음 올라오게 되는 계기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 이후로 자반이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성인들은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이후에 자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발병하게 되는 원인은 다르더라도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감기는 성인이나 아이 모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요인들이고요. 이렇게 원인도 다르지만 성인 자반증과 소아 자반증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예후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성인 환자의 자반증이 더 까다롭다는 라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되겠죠. 소아 자반증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반면에 성인에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발병하면 소아에 비해서 증상이 잘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성자반증의 동반 증상인 복통이나 관절통증에 있어서도 성인의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목발을 1년 이상 짓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소화에 비해서 신장 침범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신장 침범이 나타날 경우에 만성신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성인자반증은 자연호전될 확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재발 확률 역시 소화보다도 성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에게 헤노시셸라인자반증즉 알레르기성자반증이 발병한다면 소화보다 경과관찰이나 치료에 정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성인 환자분들께서 자반증에 대한 염려가 혹시 커지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성인 환자 또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성인 자반증은 소아 자반증보다 치료 기간이 다소 더 걸리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또한 자반증이 올라온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반증은 질환을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장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확률에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가속화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장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반만 있는 케이스와는 달리 치료기간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 성인 자반증 환자분이라면 최대한 서둘러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로탕이 현재까지 2 0 0 0명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처방되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고 이런 부분을 입증받아 최근 정부기관을 통해 임상연구회에서 자반증 신약 개발 후보물질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동경환 위원회 모든 의료진은 환자분들의 완치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더 나은 치료를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